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변환 기능에 대해서 트랜스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또는 엔엑스 뭐 그렇죠 인벤터 등에서 이미 어셈블리 조립한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는 정렬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뭐 분해 조립도 할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조립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예제를 해볼 겁니다만 이런 드라이브 같은 경우를 따로 만들어놨죠 만들어놓고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어,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이 얼라인 기능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정렬 기능에 보시면 점에서 점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축대축 선대선으로 또는 점월평면에 선월평면에 평면에 평면을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어셈블린 간단한 조립기능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런거 여러분하고 해볼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장국이란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빨간거를 파란거에 이 면일치를 지키면 면대면 면, 평면에서 평면 정렬를 하면 얘가 위치가 이동이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위치 잠그기를 눌러놓고 평면에서 평면 정렬하기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서만 이렇게 면과 면과 면이 평행이 되는 거지 면이 액트 자체가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옮기는 와중에 어? 반대가 됐다 저자의 의도와 그렇죠? 작업자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정렬되어 있다 그러면 Shift 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방향이 그렇죠? 어, 대칭 복, 대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고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하시다 보면 이 변형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WCS 절대좌표계에서 위치 복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능들은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어, 요거 볼트 하나 이렇게 옮겨놓고 나머지 볼트들은 얘가 옮겨온 만큼 위치 변화 였던 상황을 그대로 따라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요거 위치 복사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예, 똑같은 위치로 탁탁탁 옮겨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조립 이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어, 그렇죠? 이렇게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드라이버를 어떤, 어느 떤어 방향으로 돌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화살표 구현하는 방법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랜스폼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저작기능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저작기능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를 설명하는 데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불안... 어, 안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변환기능하고 저작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기다 보면 그렇죠? 자유 드래그, 평행이동 또는 회전을 하다 보면 뭐가 뜨냐면요 이 기점모랑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3D상에서 각각의 액트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픽 객체를 우리가 기점모라고 합니다 뭐 맥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기점모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액트를 선택해도 기점모는 하나만 나타나며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점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축 잡고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면 잡고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전을 하면 이렇게 기조은 어떻게 됩니다? 면을 잡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각도에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변환해 보시면 특히 분해도 만들 때 있죠. 분해도 선형, 구형, 원통형에 따라서 어떤 나타나는 기조 모양이 뜨게 됩니다. 이게는 이제 선형이나 원통 분해도를 작성할 때 뜨게 되는 거고요. 구형일 때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요런 게 기점모라는 거. 뭐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걸 어떻게 조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 기점의 위치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점의 위치를 맞춰 놓고 뭐 분해를 한다든지 이동하는 게 좋, 좋겠죠. 그럴 때 이제 이 기능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환 기능이죠. 그렇죠? 변환이 되고 변환하는 과정에 좀더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저작 기능이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풍부한 어떤 사용자 환경 사용자한테 풍부한 애니메이션 어떤 효과를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기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트에서요 빨 열기 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예제를쓸 거냐면 제일 밑에 x-axis unit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솔리드웍스 2014버전으로 제가 모델링을 했던 예제입니다. 요, 어셈블리 파일 있죠? 요걸 가져오겠습니다. 액트로 병합해서 열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변환되면서 넘어오게 되겠죠? 자,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미 변환된 걸써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설명을 드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너무 좀 직책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산 강원을 조금 더 키우고요. 색깔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드는 외곽선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 잡고요. 굵기는 0.2 정도로하죠 색상은 기타에서요. 약간 흰색 계통으로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그럼 조금 밝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요 부분은 반투명으로 좀 처리할까요 투명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면 사용자 정의로 오셔가지고 요 부분만 윤곽선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테크니컬로 할까요 그렇죠? 불투명도를 여기서 이제 조정하셔도 되겠죠? 네. 예.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음. 자, 요 부분은 윤곽선은 구조 모서리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조금 검정색 계통으로 할까요, 그냥? 예, 이렇게 봐야지 정확히 보일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이 뒤에 있는 거 있죠? 네, 다솔 시스템이요 로그는 없애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에서 아, 떼어내다 보니까 위에 갖다 놓겠습니다 환경에서 바닥면 있죠 요거는 어디있죠 DS 서이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예,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새로운 뷰로 하나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또새 뷰를 만들어서 요거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요 볼트 있죠 요 파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색상을 좀 바꿔놨습니다 요 파란 거를 약간 옮기겠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되겠죠 자, 이거 하나 찍어 보시죠 자, 선택이 잘안 되나요 예, 이거 찍으면 요 치즈 슬롯이라고 되어있죠 이 예, 부분을 하나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네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색깔을 조금 기타 파란색 계통으로 한번 잡아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일일이 네개 이렇게 선택하기 귀찮습니다. 동시에 선택하면 좀더 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네개를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항 설정 딱 누르면 이렇게 되죠? 뭐 이름은 그쵸? 치즈 슬로우셋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거 있죠? 요거는 카운트 선크인가요이렇게 여기까지죠. 어, 밑에가 다 잡히네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한 다음에 선택항 설정 누르셔가 어, count sunk flat se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다. 열 것만 찍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색깔도 자 파워포인트에서는 녹색 계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작업하시면 작업하기가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때그때 그때 작업한 내용을 새로운 뷰로 만드셔도 되고 이 뷰에다가 업데이트 시켜도 되겠죠. 일종의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면 원본 상태가 되겠죠. 이걸 가져오면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서는 작업의 어떤 안전장치로서 이 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파란 걸위로 약간 빼겠습니다 그러면 변환해서요 평이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찍어 보시죠 지금 이렇게 보이죠 여기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 마우스 커서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축에 갖다 대면 화살표 모양이 되죠 그럴 때 해당 방향으로 해서 잡아 당기면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어, 간단하죠 예. 네,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뭐 옮기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쉽게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구요 이 정확한 치수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때는 놓고 예, 그렇죠? 이렇게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손나버리죠 죠그렇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자, 다시 원래 위치로 갖다 놓고 싶으면 중성 위치 복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얘 찍으시고요. 기점 기조모 어떴죠 기점모를 옮기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요쪽에 갖다 놓고, 안 되죠? 예, 이렇게 옮겨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옮기는 게 이상이 없죠? 자, 밖에 찍으면 기점모가 해제됩니다. 요 위치로 얘네 세 개, 3개, 나머지 세 개를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옮겨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 보시면 절대 좌표계에서 복사. 그냥 위에 거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미리 대상을 잡아야 됩니다. 예. 클릭 클릭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개를 잡고 복사 그 다음에 이미 옮겨간 거 있죠. 찍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같은 위치로 옵니다. 상당히 쉽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중성 위치로 복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성 위치라는 것은 뷰의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면 되죠. 여기서 치즈슬로 선택하면 4개 다 선택됐죠.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 하면 개별 지오메터 뜨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선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선택된 거에 기점모 정중앙이 하나만 생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거요. 여러 개의 액터를 선택해도 기점모는 하나만 나타난다.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점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오모 이동이니까 이런 기점모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잡고 녹색을 잡고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뷰를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성 위치 복구하면 원래 불러왔던 위치로 되돌아간 게 보시죠? 아, 뷰 위치가 아닌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찍고요. 다시 한번 옮기겠습니다. 옮겨, 옮겨 놓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치즈 슬롯선 좀더 위로 옮기겠습니다. 아, 얘가 치즈 슬롯이었나요? 그러면 카운트 선크는 좀더 위로 잡아 떼죠. 이렇게 옮기면서, 방향 바꾸면서, 어떻게 아, 왔네? 좀더 많이 옮기시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길이를 보시면서 옮길 수도 있겠죠? 자, 클릭, 클릭. 드래그 한 상태에서 손 놓으시면 됩니다. 드래그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손 나는데도 위치가 안 맞죠? 그럴 때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는 한번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쵸? 자, 평행이동원 끄겠습니다. 평행이동원 X축, Y축, Z축 또는 면 따라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면 따라서, 면 잡고 움직이면 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면에, 어, XY 좌표 값을 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Ctrl Z. 이렇게 이 직전 단계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지저는 조금만 더 내릴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드라이브를 가져다가 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뷰에서 두 번째 거 업데이트 해놓고요.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야겠죠? 이미 있는 부품을요. 그, 부품은 어떤 거냐 면 지금, 자, 파워포인트에 본다 그러면, 이 부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요,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돌려 놓고요. 평이동 끄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하겠습니다. 들어오면, 3D 머신 툴즈라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요, 제가 스텝 파일로 해놓은 거를 따로 변환을 일일이 시켜놨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마이너스 드라이브라고 있죠. 이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문서에 가져올 거니까 현재 문서에 병합하고 열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스케일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요. 마이너스 드라이브인데 자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셈블리 선택 모드를 끌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찍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 둘, 세 개의 바디가 선택되겠죠. 솔리드 옥스의 바디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내리셔가지고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 조정해보죠. 전 0.3으로 할 겁니다. 0.3, 엔터. 치면 어떻습니까? 어, 이왜 있는 겁니까? 덩어리체 되는 게 아니라 개별 바디 단위로 해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를 액터를 병합해서 풀러 왔다 그러면 또 다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자, 컨트롤 Z, 되돌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어셈블리 선택 모드로 해놓으시고, 마이너 드랍를 선택하시죠. 그런 다음에 0.3, 엔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돼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어셈블리 선택 모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개별 파트별로 개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 스케일 조정이 되고 개별 얘는 얘 나름대로의 중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얘 나름대로의 중심점이 있겠죠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이 파란 거 위치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정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동시 에 움직일 거니까요 어셈블리 모드로 선택해 놓으시고 점대점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어느 이미지 점 있죠? 점 찍고, 점 찍으면, 그렇죠? 정그 점을 옮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되나요? 아니죠. 점대 점이니까 이건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옮겨와 버리죠? 이번에는 축대 축으로 해볼까선대 축. 축을 해볼까요? 선대 축. 예, 축도 보이고, 이렇게 호도 잡힙니다. 호 잡고, 이쪽 호 잡아보시죠. 그럼 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쉬프트키 눌러보시죠. 반대로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쉬프트키 누르면 반대로. 클릭하면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오죠? 왜요? 어셈블리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야지만이 한꺼번에 시프트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조작이 상당히 중요한 조작이 되겠죠 그냥 어 이렇게 범위 잡고 가자 이건 곤란하단얘기예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해놓고 자. 선대선 모서리 잡고요 이쪽에 갖다 놓으면 오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고 러면될수 있으면 잡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셈블리 모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선을 면에다가 자, 어셈블리 모드로 찍고요 이건 해봤죠 점을 평면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을 이 평면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려보면 같은 평면상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선월면에자 여기 갖다 대 볼까요? 여기 선 보이죠? 선이 갖다 대고 이면쉬프트기 누르면 자이면에 갖다 놓을까요? 자이 정확하게 잘안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에 따라서 잘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쪽 요 면을, 다른 면을 가져 볼까요? 이 면에. 클릭하면, 돌려보면, 같은 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다시 한 번요. 이번에는, 평면에서 평면으로, 그니까, 러이 평면에서 이 평면으로, 쉬프트키 누르면, 반대 방향이 되면서, 면일치라고, 면일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Z, Z, Z 예.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선택 모드로 얘의 위치를 옮기고 싶으면 또 변환해서 평이 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옮겨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다 맞추느냐 그것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정렬 기능을 쓰겠습니다. 먼저 축대축 축 잡을 하겠습니다. 요원 있죠? 이 원의 축을 이 원의 축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반대로 되있죠 쉬프트 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됐죠. 다시 한번요 어셈블리 선택 모드에서 이번에는 옮기면 되겠죠. 그럴 때는 평이동 잡으셔가지고 이거를 잡고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부분이 안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컨트롤 Z. 어디 있죠? 었 예. 여기 있죠? 었 자, 어셈블리 선택 모드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축대축이 축이 이축으로 Shift 키 누르시고 그렇죠? 클릭 하면 이렇게 오죠? 그다음에 평 이동 하셔 가지고 잡고 위로 옮기면 위치가 잡힌 겁니다. 맞죠? 그렇죠? 위에서 볼까요? 평면을 클릭해보면 딱 맞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드라이브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회전을 해볼까요? 자, 어셈블리 선택 모드에서요. 회전 얘를 잡고요. 위에서 본다그러면 이면이 되겠죠? 이면 잡고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기준모의 위치가 지금 안맞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위치를 피퍼 정렬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리 선택 모드에서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퍼 설정 있죠? 이거를 점으로 할까요? 이렇게 점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또 라인 축에 이 축이 있죠? 그렇죠? 축상의 이 원의 중 원이 있는 위치 있죠. 그갖에대면그 호의 정중앙이 이렇게 축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회전하면 고개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면 있죠. 이 면을 잡고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이 부분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약간 어긋나게 해놓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방이 흐트러졌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조금은 아좀 너무 힘들다. <웃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셈블리 모드에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축대축 요원을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평행 이동 옮기고요. 됐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어셈블리 모드에서 이 드라이브의 방향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 여기 지금 살짝 어긋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일자가요 얘는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어긋나 있고 어긋나 있는 부분을 맞추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위치에서만 돌아오게하고 싶어요 그렇죠? 회전 기능을 써도 되지만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어셈블리 모드에서 마이너스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고 위치 잠그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얘가 돌아가게 되겠 있죠 자, 선대선 하는 겁니다 자 드라이브에 요껏선 있죠? 요선을 어디다가요? 예의 껏선 좀 확대해보죠. 요렇게요딱 클릭하시면 현재 위치에서 자, ESC 딱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아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위치를 잡는다. 자, 여러가지 기능을 좀 짬뽕해서 써야 됩니다. 그쵸? 어셈블리 모드를 켜놓고 작업하는 게좀더 편리할 것 같고요. 맞죠? 자, 평행이동 기능을 쓰는데 기준의 위치가 좀 엉뚱한 데에떠그러면피버 설정을 통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렬 기능을 통해서 위치 잡는다는 거. 현재 위치에서 변형이 인하게 정렬하고 싶으면 위치 잠그기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피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 해서 요뷰 에다가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만들어졌죠 자 저장을 할까요 f i 파 e 세이브 e 이즈이 지금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작업을 해봐야 되니까요 자, 트랜스폼에서자 어디다가 제가 저장을 해 드릴까요 이거는 트랜스 여기 있었죠 음 그냥 트랜스폼 안에다가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장 눌러 놓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